아무래도 우리 조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같아 어..아..근데 여기 있던 무기가 다 사라졌어 어떡하지? 어, 잠깐 어? 앞에! 어. 조심해! 이 <목소리> 녀석이! <미어수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야! 아! 아! 자, 여기 총을 받아! 자기야, 응. 빨리 타! 알았어.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. 아이, 젠장. 끈질긴 놈들이네. 여보, 아무래도 어? 놈들이 따라붙은 것 같아. 걱정마! 내가 해결할게! 역시... 여보, 백발벽중이라니까? 백발백중이겠지 봤지 내 실력? 하, 역시 대단해 하, 하, 여보 응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?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려 응? 나만 믿고 따라와, 알았지? 그냥 평범한 집 같은데? 여기 숨어 있자는 거야? 음. 자, 이쪽이야. 어? 우. 와. 야. 여보. 여긴 어디야? 음. 여긴 내가 조직물래 만들어 둔 무기 창고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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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서, 빨리 거래해버리자고. 알았어. 그래서 위치는? 잠시만요. 아, 발견했습니다 강남 A클럽에 자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. 그래? 알겠어. 헤엑... <웃음> <웃음> 아, 언제 나타나는 거야? 아, 여보. 어? 오랜만에 임무 와 생각하니까 긴장되지? 긴장 풀어. 나 같은 프로 킬러가 있으니까. 내가 볼땐 당신이 긴장한 것 같은데. <웃음> 참나. 당신 몇명 죽여봤는데. 나 옛날에 비미자 끝쪽까지 포함해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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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발견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작전대로 실행해 오케이 그럼 움직여 볼까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거기 잘려 있는 오빠 이쪽으로 와봐요 나나 어, 어? 나? 내 네, 오빠. 어, <웃음> 어디로 가는 걸까? 우후후... 오빠, 이쪽이에요.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쩌라는 걸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김스카이스크치? 어? <웃음> 뭐야! 당신 누구야! 으, 으, 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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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말할 수 없지. 흠이 녀석 말 못한다 이거지말 말해 어아 내가 이른다고 말할 것 같아? 후 여보 응말안 한다는데 이걸 어쩌지? 아 <웃음> 어... 어 자, 잠깐 잠깐 잠깐만요. 역시 355명. 약간 <웃음> 내, 내 자켓 벗을 시간을 줘. 갑자기 수상을 꺼내면 바로 날려버린다. 수상한 게 아니야. 자 보여? 나님이 음. 너희 조직들에게 잡혔어. 그리고 내 몸에 이미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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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이게 무슨 일이야? 아! 여보 조심해! 어, 너무 많아! 안되겠다. 이걸 써야지. 여보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! 알았어! 어, 어, 어, 어, 어. 그러다 라면서 문을 먼저 닫냐? <웃음> 여보 나 고슴도치가 됐어 방탕 보고객 아니었다면 어, 죽었을 거라고. 어, 어, 나 잠깐만, 아나 갈비뼈가 다간거 같아. 어. 어, 어, 어, 어 어쨌든 으, 당신이 스파인 걸 속였어도 우리 결혼은 안 속였지? 으, 으, 으, <웃음> 아, 미안 나 재혼이야. 벌써 야. 세 번째 결혼인걸 야 장난하냐? 장난해? 아이, 아이 그어 그런데 어? 스파이 인부 때문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진짜 임무없이 내가 선택한 결혼인걸 어,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총장전이나 빨리해 다 쓸어버리고 그 여자들 이름하고 주민등록 말해야됨 뭐? 절대 말 안하지 다음 사람일 거잖아 이 355명아 뭐? 아유 바람둥이 어쨌든 준비됐지? 그래 가자